드디어 그 망할 녀석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됐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야? 22분. 테드의 목표도 지하실에 갇힌 용의자 아리아. 그 자식한테 양보할 순 없지. 저 앞이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야! 빨리! 살려줘요! 그 아이, 더는 자극을 받아서안 돼요 그들을 지하실로 피신시킬 테니 지하... 설마 테드랑 그 녀석이 지하에서 변이체들을 폭파시키고 있는 건가? 하다, 막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거든 명령하지마 다른 출구는 없어? 없어요 위, 위험한 변이 환자를 격리하기 위해서 앤 언니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여태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는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 환자들 분명히 계속 격리 교역에서 회복하고 있었다고요 왜왜 갑자기 너무 무서워요 애 언니 아이언 선생님 내려갔어요 얼마나 됐는데? 다시 나왔어? 기억이 잘안 나요 하지만 아직 안 나온 건 확실해요 나온 건 괴물들 뿐이었어요 국장님 테드가 아직 밑에 있어요 아래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에너니는 어떻게 됐죠? 의사선생님들이 도와주기 위해 함께 내려가셨어요 다들 괜찮은 거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도요 어, 상태가 많이 안좋아보여서 걱정돼요 그 수감자는 쓸데없는 말 하지마 어이 구원병원 소녀 걱정하지마 너희의 수간호사는 수감자야 아주 강하단거지 저런 괴물들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국장도 말이야 평소에는 좀 바보 같아 보이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대로 믿을만 해 안심하고 맡겨 네 동료들도 환자도 무사히 돌아올 거야 <웃음> 네 돌아오시기 전까지 위에 있는 환자들은 저에게 맡기세요 그들이 다시는 다치지 않게 지킬 거예요 애 언니, 구원병원 여러분, 그리고 환자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지지 마. 정신이 오염될 수도 있어. 저기, 에코테나좀 부축해줘... 어, 야, 피하지 마! 오염은 그 수감자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이미 완전히 폭주한 변이의 중심 그 자체. 여길 봉쇄하는 게 옳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환경에선 당장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듣는 수감자가 아닙니다. 족쇄도 없어요. 결말은 같을 수밖에 없죠. <놀람> 아, 살려. 죽어. 정말 이런 곳에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 의사가 그랬어 국장의 족쇄가 우리 몸의 변이를 억제할 수 있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킬러 여자애는 둘째치고 애니랑 우리가 잡아야 할 목표물들 말이야 그 사람들 몸에는 족쇄가 없잖아 설마... 그들이 무너지기 전에 족쇄를 채워야지 최하층입니다 아 여기 엄청 크고 조용하네 다들 어디 간 거지? 벽 뒤에 공간이 있어 이 격리 구역은 여러 개의 폐쇄병실로 나누어져 있을 거야 다들 거기 어딘가에 있겠지 학원에서 매니아 밸류로 변이 정도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비록 정확도는 한참 떨어지지만 수간 의사님이 이에 대한 연구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셨으니 제발 그렇길 제시의 M 수치가 128에 이르자 그녀는 기억을 잃기 시작했다 이것은 순수한 정신 이상 증세가 아니다 그녀의 근육에 변화가 생겼다 오후에는 내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제시가 사라졌다 또 새로운 환자가 격리실에 들어간다 M 수치가 200이 넘으면 예외 없이 전부 괴변체가 되었다 병실을 함께 쓰는 사람도 변이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재 우리의 조치로는 택도 없다 환자의 조직, 분비물, 목소리, 냄새, 심지어는 그 존재까지 전부 공동 변이 효과를 유발한다 해거리들이 또 싸우기 시작해 변이체가 급증했다 격리 공간이 부족하다 3호 병동이 수류탄 때문에 격리 구역 전체가 파괴되었다 환자들도 수간호사가 떠났다 우리는 버려진 건가? 어젯밤 페이가 울었다 죽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내가 밤새 그녀 곁에 있어 주었는데 깨어나니 내 M 수치가 47이 되었다 여길 떠나야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이미 여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난 그들을 잃고 싶지 않다 너무 무섭다 변이는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모두를 괴롭히는 건지 그녀들을 잃었다 내 M 수치가 2131에 이르렀다 난 궤변체로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들을 잃었다 분명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변이가 내게 준 힘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페이, 기다려 그녀는 진짜로 방법을 찾아낸 걸까? 하지만 지금 구원병원의 변이체는 아직도… 수감자의 편집증도 변이의 증상입니다 입좀 다물어도 될 텐데… 있어요. 국장님, 전투 시작이에요. <웃음> 아, 이제 괜찮아요. 전 의사예요. 제가 구하러 왔어요.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국장님, 싸워야 해요 의사든 환자든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치유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바로 구원병원이에요 테드를 찾았습니다. 앤, 그리고 그 킬러랑 같이 있어요 일어나세요, 국장님. 당신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나착가구만 국장. 안타깝게도 한발 늦었다 표정이 왜 그래? 목표물을 아직 못 찾았나? 나도 그녀를 찾고 있어 한참을 찾아다녔지 아니면 네가 와서 수간호사님을 좀 설득해보겠나? 그녀를 내놓으면 모두가 편해질 텐데 말이야 치유 능력이 있다 해도, 체력이 부족하면 너는 못 버틸걸 빨리 내놓으시지! 우리가 널 해치울 때까지는 버틸 거야, 나쁜 자식아! 니까 그러니까, 손발을 부러뜨려도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 난 그런 목표물을 찾으러 이만난 여기 남아서 아무도 날 방해하지 못하게 하도록. 전부 죽여버려라. 패드를 쫓아가려면, 먼저, 그녀랑 해결을 봐야 해저 아이를 말려줘요 부탁합니다 <웃음> 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요? 어떻게 됐죠? 죽어도 안 비킨다는데… 이 다음에는 직접 싸우려는 건가? 국장님, 망설이지 마십시오. 아직 해야 할 임무가 있잖아요. 테드에게 선수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잠시만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어요. 제가 저 아이를 말려 볼게요. 저건 강심제 주사인가? 능력으로 약제 속성을 바꿨어. 네 상처… 그건 무리야! 죽을 수도 있다고! 제 걱정을 해주는 건가요? 고마워요. 전 괜찮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건저 아이예요. 저 아이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계속 이대로 싸운다면 금세 변이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소용없어. 저 사람은 이미 길들여져서 생각이란 걸 포기했어. 테드의 명령만이 그녀를 움직일 수 있어. 그녀는 괴물로 변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 가고 싶어했죠. 제가 꼭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국장님. 족쇄로도 이젠 그녀의 편의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안전만 위협할 겁니다. 보다 먼저 용의자 알을 찾아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전이 아이 곁에 남겠어요. 그녀는 제 환자고 그런 그녀를 잘 돌보는 것이 간호사의 업무입니다. 가요, 국장님. 당신이 찾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저기... 아요 밀실을 하나 찾았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다군. 수간호사, 당신 환자 어디 있어? 그런가요? 도망갔군요 잘됐네요 이제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너희 ㅆ끼! 날 농락해! 멍청아 유선은 어디 있어? 그 여자가 어딜 간 거냐고!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절대 빈손으로 갈순 없지. 말해, 말하라고. 더러운 괴물, 미찰한 것, 망할 씨. 내가 널 죽여도 구멍을 백 개는 더 내놓을 거다. 그리고 네 XX 앞에 던져놔주마. 갖다 둬야지. 그 녀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가 네가... 감히 내게 반항을 해? 쓰레기 같은 가 생각이란 걸 하고 움직인 거냐? 더 이상 반항한다면 죽일 것이다 이리 와,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당신은 나를 구해준다고 했지. 이제 난 사실을 알아야겠어. 나에게... 가망이 있어? 만약 희망이 있다면... 당신을 배신하고 그 남자 편에 설지라도... 난 살아야 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갈 거야. 만약 살수 없다면... 난... ちょ。 안 돼요! 말하자! 그런가? 지금의 난 돌아간다고 해도 불행밖에 가져다 줄수 없는 걸까? 멍하니 뭐하는 거냐? 죽여버리라고! 네가 지금까지 살수 있었던 것도 전부 내 덕분이야! 네 목숨은 내 거야. 나한테 바라간다면! 넌! 어! 내가 보험을 들어놨지 감히 날 해치려든다면 그 캡슐은 꼭바로 캡슐이 터져서 날 괴물로 만들겠지 나도 알아 다 알지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를 데려간 첫날부터 당신은 날 증오했어 쇠사슬로 묶고 우리에 가두고 날 때렸지. 당신의 모든 부하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학대했어. 당신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날 괴롭혔어.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잖아. 난 알아 테드. 그건 당신이 마음 깊이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란 걸. 수감자는 당신의 야망을 망쳤지. 당신은 우리가 믿기도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힘을 질투하고 갈망해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농락하고 통제해서 당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정말 웃겨 당신은 약해 빠졌어 닥쳐! 날 그런 식으로 보지 마깔 보지 말라고 넌 개야 괴물이라고 내가 주인이야! 지금 바로 널 죽여버릴 거야! 죽일까라고! 나는 주인이 없어. <웃음> 엄청 강해! 제 힘이 원래 이렇게 셌나? 하지만 저러면 변이의 침식만 가속할 뿐이야 안 돼! 오지마! 오지 말라고! <웃음> 발신기가 고장난 거야! 난 당신한테 관심 없어 난 자유야 이제 지금부터… 뭘 해야 하나…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치유의 희망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견디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이 당신을 살릴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돌아올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아요 나한테 진실을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 어차피 이제 못 돌아가니까 적어도 마지막엔 조금이라도 되찾아올 수 있었어 나에게 속한 걸 고마워, 언니 언니는 유일하게 내게 희망이란 걸 줬던 사람이야. 미안해. 이 몸은 곧 빼앗길 것 같아. 그 전에 미노스의 국장... 당신이 날 처치해줘. 누군가의 노예나 미쳐버린 괴물이 아닌 수감자로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어. 난 당신의 판결을 받을게. 이미 잊어버렸는걸 이것이 수감자의 말로죠 아직 미련이 남았잖아.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너무 늦었어. 국장님, 마무리하세요. 계속 끌어봤자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너, 돌아달래. 돌아갈 거야! 폭발입니다. 국장님, 물러서세요. 네, 저 왔어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자, 약효가 돌죠? 이제 괜찮아요 제가 꼭 구해줄게요 그녀를 놓아줘, 구원병원의 수간호사 궤변의 조직은 큰 오염을 가져올 수 있어 당신의 정신 상태는 이미 매우 위험해 그녀는 궤변체가 아닙니다 제가 간호하는 환자예요 그녀는 이미 죽었어 그녀는 돌아올 거예요 난 들을 수 있어요 죽기 싫다고 말하고 있다 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꼭 구해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 저건... 괴변 채수집 오염 수집 그리고 금기된 연구 국장님 이건 A급 금기 행위입니다 하! <웃음> 내가 말했잖아 구원병원은 괴물을 수집하고 있다고 그녀들은 미치광이들이야 이단이지 현실을 똑똑히 보아라 변이는 바뀌지 않아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 너님이 미쳤어 조만간 그녀처럼 되고 말 거다! 수감자들은 전부 지옥에 나가라! 그러죠 못 지킨 약속을 위해 내가 구하지 못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 국장님, 가면 안 됩니다 저기 저것들, 너무 위험합니다 여길 떠나 당신의 임무를 계속하세요 이번 변이 사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가서 당신이 찾아야 하는 사람을 찾아서 비극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는 다 맡은 바가 있잖아요 전 여기서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뭔가 왔어 오염 속에서 태어난 괴물이에요 <웃음> 대마침 잘 왔군 난 가야 한다 아직 할 일이 많거든 너희는 저 괴물과 같이 여기서 죽어버려라 잘 됐어 너희도 괴물이잖나 모두 죽어라 살아남는 건 오직 나뿐이다 저 괴물들이 그를 공격하지 않아 저 자식 손에 뭔가가 들려있어! 그게 당신의 명령이라면 불구다 탈출 성공이야 괴물들이 그렇게 많으니 쫓아올 수 없겠지 나한테 이걸 준 덕분에 괴물도 괴변체도 날 공격하지 않았어 <웃음> 그렇지만 사람을 못 찾아가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진짱 나를 죽일 거야 그들은 분명 나를 죽일 거야 이게 다그 짐승 때문이다 내 명령을 듣지 않고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그 개를 진작 죽였어야 했어 그 수감자를 무조건 찾아내야 한다 아니면 구원병원의 녀석을 죽이면 어떠려나 그 국장의 시체를 보낼까? 그래 그거야 그들은 MBCC에서 온 녀석을 싫어하니까 날 죽이진 않겠지 일단 여길 대자 오늘 밤에 양아치 녀석들 열몇 명 정도를 모으면 내게 변이 결정도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간다! 또 보내, 테드 네가 왜 여기?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내가 준 의안은 쓸만한가? 수작질 그만두시지 너 때문에 영원히 결정을 만지지 못하게 됐으니 그래도 넌 치료가 안 되잖아 부하들을 부추기고 수감자를 부려먹고 이제는 유산인이 뭐니 하면내 병원을 망치고 이제알할것 같네 당신은 영원히 변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웃음> 날 죽일 건가? 당신 의사잖아! 사람 죽여본 적 있어! 허세만 부리는 주제에 그럴 용기나 있냐고! 의사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병을 치료할 뿐. 대들! 당장 나와! 너무 느려. 응급신경 개조 완료, 폭력 충동과 행동능력 완전 폐지, 수술 로 처치도 완료 수술 성공이다, 테드 넌 건강해졌어